때는 2014년 지구는 폐가 늘어지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T바이러스로 인해 멸망의 위기에 처합니다 불과 27세밖에 되지 않는 인간의 기대수명 인류는 다급히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새로운 행상이 발견됩니다 그 어떤 행성보다 지구와 비슷하다고 알려진 신행성 테티스 이 행성을 발견한 괴짜 억만장자이자 사업가는 인류의 테티스 행성 이주 계획을 발표하고 지원자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의 이름을 라보스 프로젝트라고 명명했죠 그후 무인 탐사선을 통해 테티스 행성의 환경을 파악한 재단은 13명의 스태프를 우주선 케이든 3호에 태워보낼 계획이라고 밝힙니다. 인류가 살기에 적합한 장소인지 검증해줄 13인의 챔피언들. 케이든 3호는 13인의 챔피언을 태우고 신행성 테티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14년 9월, 케이든 3호가 드디어 테티스 행성에 착륙을 앞둡니다. 그 모습이 실시간 방송으로 중계되고, 인류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죠. 그러나 우주선이 테티스 행성의 대기권을 돌파하려는 그 순간 전파의 송신이 불안정해졌고 케이든 사무는 돌연 모습을 감추고 맙니다. 다행히도 케이든 사호는 테티스 행성에 무사히 착륙하는 데 성공합니다. 테티스 행성과 지구의 일치율은 무려 97% 이상. 동식물도 미생물도 모두 지구의 것과 유사했는데요. 나머지 3%의 다른 점은 바로 인류의 존재였습니다. 마치 인류가 없는 지구를 누군가가 일부러 만들어둔 것 같은 행성, 테티스. 13인의 인류는 예정대로 테티스 탐사를 진행하며 지구에 메시지를 보내지만 문제는 지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은 지구에서도 케이든 사모가 사라진 뒤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서로 통신이 두절된 것이었죠. 테티스에 남겨진 13인의 챔피언들은 1년 동안 예정된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지구에 여러 번 통신을 시도했지만 모두 허사였죠. 그 사이에 지구에서는 13인의 챔피언들이 사망했다고 단정하고 사업 실패 선언을 하는 등 라보스 프로젝트 자체가 인류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회의를 통해 케이든 사모를 다시 정비하여 지구로 귀환하기로 의견을 모읍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정전이 일어나고 뭔가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까지 없었던 정체불명의 습격이었죠. 그들을 습격한 것은 검은 실루엣의 눈과 입만 빛나는 그림자 괴물이었습니다. 이 습격으로 인해 13번 탐사 대원이 희생되고 마는데요. 간신히 습격으로부터 도망친 12인의 챔피언. 그들은 괴물이 케이든 3호의 핵융합로를 동력삼아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융합로를 멈춰야 괴물을 처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하지만 우주선의 융합로를 멈추면 그들의 귀요한 계획은 더 이상 실행할 수 없게 되겠죠. 그렇게 그들은 지구로 보내는 이 마지막 영상 기록을 작성하고 신행성 패티즈에서 살아나가기로 결정합니다. 12명의 테티스인에게 행운을 빌어달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본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곳은 AH 502년 켄터베리 왕국입니다. 평화로운 이곳에서 당신은 신참 가디언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죠. 그런데 하필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인베이더 군의 침공. 하늘에서 침공한 거대한 요새는 당신과 켄터베리 왕국을 날려버리는데요. 바로 그때, 정체불명의 인물이 당신을 구해줍니다. 그녀는 무기가 없는 당신에게 미리 준비라도 한듯 범을 던져주고 인베이더군에게 맞서 싸우게 하죠. 그녀는 누구고, 어째서 당신을 도와주는 걸까요? 힌트를 읊조리는 인베이더군을 당신은 가차없이 경험치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당신은 가디언의 리더 에바 대장과 합류하고 잔혹한 인베이더의 괴물 미노타우로스까지 쓰러뜨리며 카밀라 여왕과 공주를 구하러 달려가죠. 그런데 그때, 굉음과 함께 정체불명의 마수가 등장하는데요. 마수의 공격에 기절해버린 여왕과 에바 대장, 그리고 당신. 운 좋게 마수의 공격을 피한 공주는 위기의 순간, 그녀의 능력을 해방해 마수를 봉인합니다. 곧이어 깨어난 여왕은 공주가 행한 봉인이 오래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여왕의 텔레포트 마법으로 도망치기로 한 당신과 일행. 여왕은 선대 왕들이 대대로 적의 습격을 예언하였다며 선대 유족으로 가면 실마리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금방 봉인을 깨고 뒤쫓아온 마수. 마수의 강력한 일격은 당신과 일행을 이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만듭니다. 알수 없는 곳으로 떨어지는 공주와 당신 얼핏 보면 클래식한 판타지 세계일 것 같은 현재와 SF 아포칼립스를 암시하는 듯한 두 시대는 과연 어떤 세계선으로 이어져 있는 걸까요? 콩 스튜디오 개발 카카오게임즈 퍼블리싱의 모바일 RPG 가디언테일즈 그 거대한 세계관을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